일부러 몇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어쩌나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 온대 넌되돌아보 알게 되었어 난널 떠날 수 없단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못일수 있는 것들이었죠 열까지 사랑 하게서널 사랑 하는 거지, 사랑 이라는 이유로 서로 를 포기 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할수없 어나.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겠나 아무 말 없는데 화나누며 주마등 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난더갈수 없단 걸한발한발 한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서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So now, oh, oh, oh, oh.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나 마를 때까지 기다리니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담아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